아, 요 그렇지, 과거에요티저싱어 현재는 그는 현재, 아시다. 그렇지, 아 너무 쉬워. We are in San Francisco. 자 이거는 우리가 샌 프란시스코에 있다, 야 있었다야 원이가. 있어. So, 그렇지. 그럼 we are in San Francisco는 우리가 현재 샌 프란시스코에 있다. 그렇지, 그렇게 가면 되죠. So M is R, M R is는 그냥 이다 혹은 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. 자 was 하고 e 은 뭐뭐, 이었다, 있었다, 이렇게 쓰관 되는 거지. 이해됐죠? 네. 나는. 아, 읽어보세요. 뭐, 로시트. I. I was very excited. 그렇지? 그렇지. 잘했어요. 아니, 여기, I는 원래 M을 써야 되잖아. 그지 현재. 근데 왜 과거형 워즈를 쓴 거야? 그 이유를 얘기해봐. 정말. 뭐 때문일까요? Yes, s o 그렇지. 과거를 나타내는 애가 있으니까. 당연히 M에서, 현재에서 과거를 바꿔야 지 excited 하게 되흥분했다 이런 뜻이죠. 자두 번째 거 내가 읽어볼게. 자 she was a flight attendant two years ago. she was a flight attendant two years ago. 읽어봐. 기 내가 시작. she was a flight attendant. attendant, attendant, attendant, attendant two years ago. 그렇지. To... was Victoria 음. s 음. this morning. 어 무슨 뜻이에요? 아, 리 아, 는 어. 디스모니 알려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 아, 아, 아, 아, 아, 팠어 아, 아, 아, 아, 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